초등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컴퓨터 자격증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자격증의 종류는 민간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 중에서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에는 코딩에 관련된 엔트리와 스크래치가 들어간 모든 자격증은 현재로서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이제 자격증 중에서 가장 등급이 낮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취득하는 엔트리나 스크래치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증 중에서 인지도가 높고 국가에서 인정받은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취득하는 ITQ, DIAT 자격증이 바로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세 가지를 많이 취득합니다. 그리고 GTQ 자격증이 있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 중에서 상급은 해당되지 않고 1급과 2급이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상급은 민간자격증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워드 1급, 커말 2급, 커말 1급, 그리고 정보처리기능사가 초등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입니다. DIAT와 ITQ 자격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DIAT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작업식 위주의 실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취득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입니다 보통 프리젠테이션 파워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프레드 시트, 엑셀,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라고 해서 한글 프로그램을 많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렇게 세 과목을 가장 많이 시험을 치게 됩니다 Diat 자격증을 취득하면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남자인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DIAT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행정병으로 차출이 되게 됩니다 이제 DIAT의 시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IAT 시험은 시험 시간이 40분입니다 40분 동안 슬라이드 4개를 완성해야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DIAT 파워포인트 내용을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이 동작하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클릭하면 다른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슬라이드 버튼을 이용해서 위치를 이동할 수 있고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표와 차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도형과 그림, 그리고 워드아트를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슬라이드를 40분 안에 완성하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Diat 워드 프로세서도 똑같이 시험 시간은 40분이고 완성해야 되는 페이지 수는 2페이지입니다. DIAT, 엑셀도 똑같이 시험 시간은 40분이고 기본적인 함수의 사용법, 그리고 부분학, 고급필터 시나리오, 피벗테이블, 차트를 완성할 수 있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함수를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DIAT가 함수가 ITQ 보다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DIAT 자격증이 ITQ 자격증 보다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TQ 자격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자격증도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입니다. DIAT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은 없고 실기시험만 있습니다. ITQ 시험도 DIAT 시험과 마찬가지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를 가장 많이 시험을 칩니다. 혜택도 비슷하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DIAT보다 ITQ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ITQ가 조금 더 혜택이 좋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ITQ는 DIAT와 다르게 시험 시간이 60분입니다. 파워포인트는 DIAT가 슬라이드 4개였는데 ITQ 시험에서는 슬라이드를 6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워드아트 기능을 이용하고 도형과 하이퍼링크 그리고 동영상이 들어가죠. DIAT에는 동영상이 없었는데 ITQ에는 동영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타를 조금 많이 쳐야 되죠. 그리고 표기는 그리고 차트 그리고 마지막에 도형과 스마트 아트 기능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초등학생이 60분 안에 슬라이드 6개를 완성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ITQ 엑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ITQ 엑셀은 시트를 4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DIAT 보다는 분량이 적지만 안에 들어가는 함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함수 사용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ITQ를 d i a t 보다 조금 더 힘들어합니다. DIA-AT처럼 고급 필터가 있고 피벗 테이블 마지막으로 차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TQ 한글도 60분 안에 문서를 완성하면 됩니다. 첫 페이지에는 스타일로 글자를 완성해주고 표와 차트를 완성해주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수식 그리고 도형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공문서 양식의 문서를 완성해 주면 됩니다 이제 ITQ 시험에서는 DIAT 시험과는 다르게 다단이나 쪽 테두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 안에 완성해야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DIAT 시험보다는 ITQ 시험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 GTQ 시험은 국가공인 시험인데 1급과 2급은 국가공인이고 3급은 민간자격증입니다. GTQ 그래픽 기술 자격은 포토샵 시험이고 GTQI는 일러스트 시험입니다. 똑같이 1급, 2급은 국가공인이고 3급은 민간 자격증입니다. 이제 민간 자격증 중에서 좋은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이고 국가공인 자격증보다 더 좋은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말은 ITQ나 GTQ, DIAT처럼 실기시험으로만 치지 않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먼저 합격해야만 실기시험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한번 합격하면 2년 동안 실기시험을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고 2년 안에 실기시험을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고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2년 동안 실기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필기시험부터 시험을 쳐야 됩니다. 커말 2급의 경우에는 엑셀만 실기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커말 1급은 실기시험에서 엑셀과 액세스 두 개의 실무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필기를 공부할 때 전자문제집으로 필기는 공부하면 됩니다. 문제와 답이라고 해서 해설이 들어있는 풀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초가 없을 때는 문제와 답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활용능력을 선택하고 이급을 선택하고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문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전기시험이 없어져서 기출 문제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0년까지의 문제로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안티엘리어싱, 렌더링, 인터레이싱, 매조틴트 이런 용어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초등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처음 들어보는 외국 영어를 암기해야 된다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정답보기로 여기에 풀이의 내용이 렌더링이다라는 걸 암기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커말 2급 실기는 첫 번째 기본 작업에서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기본 작업 위에서는 셀 서식이나 글자 크기 정렬 그런 것들을 시험치고 기본 작업 3에서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합니다 계산 작업에서는 함수를 공부해야 되는데 실기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itq나 DIAT 보다 함수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함수에서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 분석 작업에서 부분합 사용해주고 통합을 사용하고 매크로 작업으로 총점을 자동으로 구해주는 매크로 그리고 색상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매크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1급의 경우에는 문제가 60문제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커말 1급은 상대적으로 필기는 쉽고 실기는 많이 어렵다고 라 합니다 사용되는 함수들이 너무 많고 사용법이 어려워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커말1일부데데이터베이스 액세스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고, 허리를 만들고, 폼을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리고 매크로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커말 시험은 국가기술자격증이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가산점이 있고, 학점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300여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채용가산점, 그리고 승진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도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워드프로세서 시험은 한글시험입니다. 예전에는 1급, 2급, 3급이 있었지만 지금은 1급만 있고 2급, 3급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커말과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실기시험을 칠수 있습니다. 실기의 내용은 쪽 테두리 다단을 이용해서 기본 문서 작성 능력을 검사합니다. 30분 안에 문서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타자가 느리면 합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오타 하나당 3점씩 감점하기 때문에 오타가 많은 학생들도 합격이 어렵습니다. 실기는 타자가 빠르고 오타가 없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처리기능사도 초등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마찬가지로 필기를 합격하고 2년 안에 실기를 합격해야 됩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실기시험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부터는 조금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인 경우에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은 실기시험만 있고 필기시험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증은 필기시험을 합격해야만 실기시험을 칠수 있는데 필기에서 안기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처음으로 자격증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공부하면 컴퓨터에 대한 흥미를 곧바로 잃어버리고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ITQ나 DIAT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고 자격증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조금 높아졌을 때 워드나 컴활 시험을 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학이나 한달 정도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자격증으로 배우면 재미가 너무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때 학생들이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자격증을 취득할 때 처음 자격증을 취득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타자부터 배우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타자 운지법이 정확하지 않아서 타자의 속도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서 시간 안에 완성하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자 자판을 정확한 운지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시간 안에 완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숙련도는 없지만 기초를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보다 훨씬 더 빨리 잊어버립니다. 기초를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자격증 내용을 기억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졸업하고 중학생이 돼서 수행평가를 할 때도 내용을 거의 다 기억하고 본인이 스스로 ppt 결과물을 만들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격증 취득만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타자부터 기초 과정까지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 훨씬 더큰 도움이 됩니다